네 여러분 저희 블루베리 팀이 이렇게 저번에 그샌보락실네그 저희가 이겨가지고 이제 산타가 그 체리베리 팀한테 선물할 기회 선물할 선물 기회가, 네, 선물에, 선물에 기회가 생겨서 이제 인터넷으로 <웃음> 쇼핑. 또 쇼핑을 해가지고 체리베리 팀한테 선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골라볼까요? 쇼핑 쇼핑 어, 일단 일단 그래도 지금 시기가 시즌이 약간 윈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뭔가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뭐 장갑? 장갑? 장갑. 오, 장갑 좋다. 근데 장갑 같은 것보다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목도리 같은 건 어때요? 오 목도리가 저희, 좋겠다. 목도리가 좋네. 좀 유용. 미키랑 성훈이 형 목도리 이미 받았었잖아요. 제. 살짝 뭐 유,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근데 목도리는 뭐 디자인만 다르면 되게 여러 가지. 목도리도 음, 음, 괜찮은 거. 아니면... 그럼 저희 것도 고르면 안 돼요? 저희가 이겼는데. 그럴까? 그러니까요. 솔 NIF는 그러니까 하나니까. 그 팀이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저, 어 옛, 이분들만 구매를 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도 사는데 대신에 이제 NIF는 말제가 말한 것대로 하나니까 그냥 저희끼리 그냥 다한번 맞춰볼까요? 어, 어 그냥 나 그냥 똑같은 똑 같은데. 처음에 거거든. 색깔만 처음? 다른 거 같다, 그러 이런 거 괜찮다. 어, 괜찮네. <웃음> 빨간색. 빨간색, 빨간나 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 가격도. 아, 저렴하고 아, 딱 미진한번 음. 음. 느이고 어, 그럼 이걸로 할까요? 어, 색깔도 많네. 많네. 오, 오. 오 이거 나쁘지 않다. 일단 한번. 볼까요? 진짜 크다 근데. 야 캐시 적립도 돼. 아별 다섯 개. 다섯 개가 좋네. 보송보송. 그럼 이걸로 한번 정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걸로 칠개 구매를 합시다. 네. 그럼 저희가 오. 선물을 드디어 정할 거예요. 그럼 무슨 색깔? 근데 무슨 색깔 다섯 개예요. 색깔 다 똑같이 할까요? 똑같이 하자, 아닌가? 똑같이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멤버들마다 한번 물어보는 걸 합시다. 뭐한두개 겹치는 건 사실 상관없죠. 다섯 아, 개. 그치? 너무 예쁘다. 진짜. 그러면 저희가 드디어 이제 상품을 정했고요. 어 그리고 체리베리 팀어 저희에게 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 어더 자비를 베풀어서 아, 멋있는 진짜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That's right. 아, 좋은 거 네, 같아요. 그리고 뭐 엔진 여러분들도 저희 이렇게 목돌이 저희 거만 사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겨울 이렇게 따뜻한 목도리도 잘 하고 다니시고 아 저희가 이제 선물을 주문해가지고 어, 선물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선물을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블루베리 팀이 저번에 고른 목도리 드디어 왔습니다. 와, 와.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예쁜데? 진짜 실물이 훨씬 이뻐. 저희 있어요? 블루베리 팀이 이어서 선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오, 이제 N 이 하나니까 일곱 아. 아. 개를 시켰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 다 물어보지 않고 이제 깜짝 서프라이즈로 오. 선물한 거기 때문에 음. 저희는 오. 이제 마음껏 이제 색깔을 골라서 좋아요.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근데 산 사람들은 제가 골랐어요. 그런데 네. 네, 선물하는 네. 거니까. 그러면 저는. 한 사람들은 고르는 거 가져 가지고 이제 오. 선물 받는입장인 만큼 럼 얼리는 아, 색깔 주시면 그럼 블루베리 팀이 약간 골라 드릴까요? 네. 자꾸 음. 얼굴에 맞는 색깔. 음. 그럼 일단 블루베리 팀의 선물은 일단 가져갑시다. 근데 제가 어. 어떤 면를 골랐는데 저게 그레이야. 이게 그레이 이에 뭐, 그레이. 나머지 베이지. 아, 그럼, 그럼 이게 베이지. 아, 그 내가 페이지. 인터넷 봤을 때 이거는 베이지. 이게 맞아. 저 이거 맞았죠 거. 그. 저거 맞아. 그레이였으면 맞았어요. 남튼 저희는 그래. 이렇게 보였는데. 그리고 뭔가 파란색이 성운이 잘어고린것같아 나도 생각하고 있어. 갈색은 인기. 데이비, 갈색 그리고 이게 살짝 뭐지? 베이지. 모지. 베이지. 아, 베이지 아니야. 이게 베이지인데. 제이가 퇴치나 잘하니까. 브라운 앤 이게 락시크로서 어떤. 락시크 그만! <웃음> 그러면은.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면은. 어. 그때 말했던 거 쉽게 성훈이 되게 네이비 톤 되게 잘 받아요. 음, 음, 맞아요. 풀톤이라서. 음. 어, 음. 네이비색 되게 잘 받아서 뭔가.. 핸드폰으 네이비. 어, 맞아. 음. 이제 얼굴, 이제 뭔가 음. 이미지 랑도잘 맞고 오지젠틀 젠틀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제가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남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걸 시키고 다면머리색이 너무 부딪힐 것같아 그러니까 음. 이게 가장 잘 맞잖아요. 맞아요. 검색? 입 색? 이 이렇게, 어. 음. 이렇게 아. 아. 아. I s 날씨에 딱 하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the book story. And t 아 감사합니다. o n i 어떠어 o n g What do you w a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 o w I 물이다 t k 엔진 w I d 겨울에는 목이 따 I 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건강 I don't know. I don't k n o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 w 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on't k